뭐지 이 이런... <웃음> 포기한 건가? 아 괴롭히네. 어이보다 아, 착하다. 너무 착라에이 막아버리네. <웃음> 도좀 어디가 Bye. 자, 먹고 싶거 먹고 나